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목사, 이런 사람들이 뭐 심판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. 절대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심판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. 자기가. 죽어가서. 육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 심판 때서는 거예요. 이쪽으로 생각할 때는 공수래 공수가 참 확자고 대단하죠. 빈소로 갔다, 빈소로 간다. 그러나, 영적인 세상에서 볼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왜? 올 때는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으라는 그 삶을 가지고 나와요. 갈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그 심판을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. 내가 악하게 살았으면 악하게 가는 거고, 선하게 살았으면 선하게 가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는 손에 단구 증명서를 가져가. 내가 선함을 얼마나 살았고 악함을 얼마나 살았냐는 그 잔고 증명 증명서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.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대 너를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. 사람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. 사람은 어떻게 해서 둘이 되느냐? 육과 영과 영 영혼이 이게 플러스 돼서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. 나는 둘이란 말이에요. 육로 세상 사서에 살아가는 삶과 내 영혼이 영혼이 사는 삶이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에서 내가 부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잘뭐 성공했다 뭐했다 평가하지 말하는 거죠 영혼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을 했다 못했다는 것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모든 걸알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가 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.